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 소개할 시계는 이렇게 컨스텔레이션 글로브 마스터입니다 오메가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2019년도에 구매를 해서 아직도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스틸 주를 보실까요 케이스는 스틸이고요 이렇게 옐로 우 골드 베젤과 여러 가지가 옐로 우 골드입니다 실제 제품을 보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암호 같은 이거는 레퍼런스 넘버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 현재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1,050만원에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롤렉스와 마찬가지로 오메가도 5년의 품질 보증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가지 스펙이 있는데 실제 제품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년에서 5년 동안 보증기간을 늘릴 수 있는 자신감 그게 이렇게 여러가지 스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은 이런 식으로 47개나 있고요. 자기의 특성에 따라서 스트랩을 구매해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트랩은 천 스트랩입니다 천 스트랩의 가격은 이렇게 20만 3천원 그리고 가죽의 가격은 좀더 비싼데요 가죽은 이렇게 보시면 31만 천원입니다 이렇게 천원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리고 스트랩은 20mm로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위쪽 스펙을 가시면 러그의 크기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2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버도 있고요 파워 위저 시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제품은 모두 11개가 있습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렇게 거의 가운데 있는 이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글로브 마스터 가운데 글로브 마스터라고 써 있는 제품을 처음으로 제시 직거래소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남성용 시계이고요 베젤의 사이즈는 39mm 입니다 베젤의 사이즈가 39 제품은, 아, 그 방금 보셨다시피, 11 제품이 있고요이 제품은 베젤만 옐로우 골드, 그리고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이것도 옐로우 골드, 이 안에 컨스털레이션 스타가 보이죠? 6시 쪽에. 이 별도 옐로우 골드. 인덱스 바깥쪽도 옐로우 골드. 이 핸즈도 옐로우 골드인 제품입니다. 보시면, 야광이 살짝 있습니다. 인덱스에 먼저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가죽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요. D버클입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뺄수 있는 D버클이고요. 이런 식으로 오메가 이 제품은 미사용 제품이고 2019년도 출시된 미사용 제품의 풀셋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 제품은 오메가 홈페이지에서 1050만원에 팔리고 있고요. 미사용 제품이지만 중고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더 저렴한 편입니다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인덱스를 보시면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 각이진 다이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1시 2시 3시 옆에서 보시면 실제로도 살짝 들어간 다이얼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6시를 보시면 고엑셀 메스터 크로노미터 라고 써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8K 옐로 우 골드에 컨스텔레이션 스타가 보입니다. 6시 쪽에는 15시라는 날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 베젤을 보시면 롤렉스에 많이 있는 제품이죠. 플루티드 베젤, 톱니바퀴 모양의 베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발할 때살짝살짝 이쪽저쪽 반짝반짝거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케이스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스트랩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홈페이지에서 이 스트랩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디버클이 아주 스무스하게 열립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뒤를 에 보시면 이쪽에 컨스털레이션 성좌, 별자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제품은 캘리버가 8900 캘리버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방수는 100m,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은 60시간입니다. 이 제품의 보증기간은 5년이고요. 롤렉스도 5년인데 2015년 7월 1일부터 롤렉스가 시작하였고요. 5년의 보증기간을 그리고 오메가는 딱 3년 뒤인 2018년 7월 1일에 보증기간 5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제품도 5년인데 약간 이상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상한게 있는데요. 이 제품을 보시면 맨 위에가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고 코엑스엘 8,900 그리고 여러가지 18K, 15K 글래스 여러가지 써 있는 써있거든요 근데 이쪽을 보시면 4년의 워런티 하지만 모든 이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의 스펙도 홈페이지에서 보면 5년이라 되어 있는데 왜이두 개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시 직거래소에서 맨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글로브 메스터 그 중에 18K 옐로우 골드 제품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짠